제가 결국은 요거 23피트 실버 스트림을 또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아 제가 결국은 요거 23피트 실버 스트림을 또 질렀습니다 지금, 그 올, 올해 벌은 동냥다 갖다 꼬라 박는 것 같아요. 내년에 정말 그냥, 너무 많이 벌어야 될것 같은데. 음, 어쨌든, 이미, 이미 시작한 거 에어스트림으로 이제 구색을 맞출 겸 해서, 여기 실버스트림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. 음, 구조를 다시 한번좀 볼게요. 어, 에어스트림과 다르게 실버스트림은 이제 창이 일단은, 이렇게 45도 각도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. 이 모델 보면 자 실버 스트림 트레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 24피트 모델이에요. 내부로 들어가면 요거는 제가 좀음 손을 조금 봤어요. 일단은 그래서 어 내부가 이런 식으로 좀 짐으로 이제 우드랑 제가 좋아하는 우드 톤이랑 요 실버 톤으로 좀 이렇게 구조가 맞춰져 있고 어 대부분은 살리면서 갈 거예요. 요거는 이제 기존의 상부장은 좀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어 싱크랑 여기는 싹 다시 다 뜯어서 도색을 할 거예요. 다시 짤 거고 그리고 이제 요쪽도이 상부장이 이게 좀 아깝긴 한데. 구조상 레이아웃상 이제 에어컨 여기가 오는 게 맞아서 여기를 조금 절단을 해서 이제 에어컨 여기 들어가고 기존 요 빌트인 냉장고도 12V 도미니티 건데 뭐 오래돼서 이거는 뭐 뜯어내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내부가 여기가 이제 침실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도 다 뜯어낼 거예요. 여기는 상부장 정도만 남겨놓고 여기가 너무 이 복도가 좁아지는 형태라서 여기는 좀 뜯어내고, 이제 쇼파 식으로 변환을 줄 거고요. 그리고 이 뒤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요거 빨간 레드, 여기는 이제 냉장고도 레드로 들어올 거고, 레드랑 저 실버 톤이랑 해서 맞춰서 구색을 맞출 거예요. 그래서 이 가격 부분들만 조금 다 뜯어내고, 제가 샤워실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, 여기도 샤워 부스도 뜯어내고, 요 레드랑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빈티지한 모델로, 어, 마린 등으로 다갈 거고요. 여기는 다른 에어스트림 세대랑은 다르게 이제 약간 좀 빈티지하게 레트로하게 갈 거예요. 에어컨도 밑에 있는 다 뜯어낼 거고.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지금 1차적으로만 해놓은 건데 지금 다른 모델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갈 거니까 요 모델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싹 바뀐 모습 기대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창문이 이런 식으로 돼요. 45도 각도로 이렇게 돌려서 열리는 거고. 이것도 요카라반 엘비스 이름으로 지을 거긴 한데. 음,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외관을 좀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런 식으로 자, 고정은 잘 되어 있어요. 분도 되어 있고, 투축이라 아우, 무거워. 아우, 뒤에 이는뭐 트렁크가. 또 트렁크가 이렇게 뒤에가 쓸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수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